라는 기술입니다 일단 트리플릭스는 더블힐릭스 강좌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식으로 힐릭스를 세번 했다고 해서 트리플릭스가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순서가 되냐면 더블힐릭스를 하신 다음에 더블힐릭스 자체를 하신 다음에 제로가베티 사다리라는 기술이 들어가고 힐릭스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릭스가 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어, 더블힐릭스 자체를 해줄 거예요 뭐, 더블 힐렉스를 응용하거나, 아니면 뭐, 기술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더블 힐렉스 자체를 완전히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할 점이, 그냥, 어 이렇게, 이 상태로, 어 마무리하지 마시고, 어 여기서 잘 보세요. 그 기술을, 기술을 풀트, 하고, 힐릭스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이렇게 세이프 핸들을 지게 되죠? 세이프 핸들을 지게 될 때, 이쪽 소지, 소지를 바깥쪽으로 빼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수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목을 꺾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내려주신과 동시에 이렇게 펼쳐줘요. 이쪽 방향으로 펼쳐주세요. 브레이킹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다리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사다리, 사다리 하듯이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로그라비티 사다리죠. 네, 이렇게 눕혀서 하는 사다리니까 제로라비티 그 사다리가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펼쳐서 이쪽 방향으로 계속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사다리를 타주신 다음에 중지를 약간 회전을 주세요 그리고 잡고 헬벤트를 하면 바로 브레이킹 던 하듯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트리플릭스예요 여기서 힐릭스 하듯이 엄지를 넣으시고 젠로버로 마무리하시면 트리플릭스가 끝나게 돼요 자 다시 해보죠. 일단 더블릴렉스는 마스터 해운 상태이셔야 돼요. 그래서 더블릴렉스에 대해서는 설명 안할 거예요. 그냥 더블릴렉스가 바뀌거나 하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더블릴렉스 자체를 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더블릴렉스에 대해서는 설명 안할 거예요. 더블릴렉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더블릴렉스 강좌를 보세요. 중국 기술 강좌에 있을 거야. <웃음> 자 일단 더블릴렉스를 완성을 했다 칩시다. 더블릴렉스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핸들을 잡았어요.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소지만 빼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그렇게한 다음에 손목을 꺾어서 손등이 위로 보이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펼쳐주세요. 으악! 그러신 다음에 사다리 타듯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그러니까 약 소지랑 약지랑 잡고 이번에는 중지랑 약지랑 잡고 중지로 회전을 주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 상태에서 힐릭스트 하듯이 힐릭스 하시듯이, 엄지손가락을 넣어주셔서, 젠노로버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힐릭스를 보시면, 젠노로버를 한 다음에, 검지로 회전을 주신 다음에, 엄지를 넣어서, 젠노로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있었다가, 사다리를 타고, 사다리를 타고, 어이 음, 사다리를 타고, 어머네 사다리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지를 약간 회전해 주신 다음에, 힐릭스 하듯이, 젠노로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이도록 의미적으로 이렇게 손바닥 위로 보이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소주를 내리세요 내리시고 이렇게 약지랑 소지랑 잡고 있죠 이때 그약 어, 중지를 잡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소지는 빠지시고 약지랑 중지랑 잡고 이런 식으로 중지 위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을 주신 다음에 힐릭스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릭스 자체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잡으실 때 소지를 빼신 후 그리고 사다리 하듯이 사다리 하듯이 해주시고 근데 중요할 점이 여기서 중지를 약간 회전해 주시고 힐릭스 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팁을 드리자면 뭐 사다리라는 기술 자체가 그렇죠. 반동을 이용해서 계속 올라가시는 겁니다. 반동을 이용해서 계속 가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펼치는 힘을 계속 이용해서 약지랑 소재를 잡고 있죠? 이때 중지랑 약지랑 잡고, 중, 그 힘을 계속 이용해서 중지로 회전을 주신 다음에 바로 힐릭스 하듯이 엄지로 이동해서 마무리하시면 끝나게 되는 기술입니다. 뭐 더블 힐릭스가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잡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릭스 자체를 하신 다음에 핸들을 잡았을 때 소지를 빼신 다음 이렇게 바로 사다리, 제로라비시 사다리로 하신 다음에 중지, 엄지, 힐릭스로 마무리하는 게 들어간 걸 뿐이니까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더블릭스만잘 마스터하셨으면 아무튼 이 정도로 공지를 마셔보도록 하죠.